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얘기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영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 뭘까. 그리고 종교에서 많이 얘기해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신을 잘 믿고 그러면 영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마음을 부릴 줄 알면 영의 사람 영적인 인간 마음을 못 부리면 육에 속한 인간 그러니까 물질의 힘 밖에 못써 육적인 사람 마음의 힘을 쓸줄 알아. 그럼 영적인 인간. 음. 그거보다 막그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힘도 잘못 쓰는 사람? 짐승의 인간. 이 짐승의 인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껴요. 그 마음이 커서 남의 걸 뺏어야 산다고 느껴.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짐승 가해자 마음을 쓰는 가해자 짐승으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현대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훌륭한 사람 되라 남을 도와줘야 된다? 어,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심어주고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 근데 요즘은 위인전 있고 훌륭한 사람 되고 남을 구하고 희생하라는 얘기를 잘안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1등 해야 돼. 뺏어야 돼.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수갑차고 국회의원이라고 가도 너무 당당해.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수갑차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렇게 돈 많이 뺏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교육받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네 친구를 위해서 네가 공부 좀 못하고 뺏겨줘라. 쟤좀 1등하게 해줘. 이런 소리 못 들었을걸? 아무리 친해도 친하게 잘 지내 하면서도 꼭 이겨야 돼. 음. 저는 되게 충격받은 적이 언제냐면 였 어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총사라고 되게 친하게 지낸 아기들이 있었어요. 두 명은, 한 명은 되게 귀엽게 생겼어. 진짜 팅콜백천럼 요정같이 귀엽게 생긴 애가 있고 하나는 되게 미인이야. 키도 크고, 막 미스코리아 나갈 것처럼 진짜 예쁜 애가 있었고 나는 중간에 평범한 애였어. 근데 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1등하고 올백 맞는 애였어. 그래서 셋이 공부하러 어떤 집에 모이면 이 제일 조그만 요정같이 귀엽게 생긴 애 집에 모였어. 왜냐면 그 집이 부자야. 그리고 걔가 막내딸이라 엄마가 아버지가 막 국회의원이었대. 막그 당시에 열대과일을 먹었으니까 어머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주고 어. 근데 한 날은 이제 가서 공부하는데 누가 공부 제일 잘하냐고 하니까 이제 걔가 나를 가리키면서 얘가 계속 올병맞고 1등하는 애라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 딸을 보면서 너는 왜 얘를 못 이겨? 이러는 거야. 거기서 좀 충격받았어. 어 나한테 많이 가르쳐주래 자기 딸을 어 그거는 이해를 해 근데 너는 왜 얘를 못 이기니? 하면서 이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되게 기분이 묘했어 우리 친구인데 그리고 공부를 떠나서 그냥 친하다고 생각했지 공부는 그냥 그때 나는 이기려고 만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성적이 잘 나온 거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 친구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교육 자체가 그래요 응. 누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누가 악벌 위에 올라가고 누가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누가 경쟁해서 이겨라 뺏어라 절대 손해보면 너는 호구다 손해보면 안 된다 도와주지 마라 잘못하면 어, 엮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폭치기라고 하죠 사람치고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장면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진술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알고 보복당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막 말리고 주위 사람들이 뭐 어느새 그렇게 됐어내 안전만 중요하고 남의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되고 돈더 많이 벌어뭐 이렇게 경쟁하는 그게 뭐냐면 가해자 짐승마음이에요. 상대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거지. 상대가 굉장히 두렵고 아프고 그런 약자 마음인데 그걸 이해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약자 하면 안 돼. 강자해야 돼. 이럴 때 이미 인간이 아닌 거야. 모든 인간은 약자 마음일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중에 완벽한 인간이 있으면 손들어봐. 죽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밥안 먹어도 살고 어, 다이아몬드 만들고 무리를 걷고 날라다니고 없잖아. 어? 할수 있는 거다 하는 인간이 없어. 할수 없는 게 훨씬 많아. 할수 있는 거 보다. 그러니까 할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열등이 마음.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는 자 사람도 두렵지. 그 약자 마음. 그리고 아픔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 그렇게, 그렇게 태어났어, 잠재의식이. 그게 선한, 그게 선한 마음인 거예요. 아픔을 보면 두려운 게 선한 마음이야. 착한 척 하는 게 선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 길을 가다가 어떤 강아지가 막 이게 다쳤어. 그리고 이, 이, 하고 날 쳐다봐. 그럼 그거 안 구구해줄 사람이 있어? 그, 그막 아픈 눈을 보면? 그 아픔을 보고 그게 두렵고 아프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걸 보고도 허! 이러고 갈수 있어. 아픔이 그게 시근하고 두렵지가 않아. 아플까 봐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럼 그건 로봇이거나. 인간이 아니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약자 마음이 선한 거예요. 약자 마음을 느낄 때. 아플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게 될까 봐.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죽을까 봐. 음. 그 아픔을 볼까봐 두려워. 내가 남한테 도움 못 줘서 상대를 피해주고 상대가 아픈 꼴을 봐야 돼. 헉, 얼마나 무서워. 그걸 느낄 때 그게 약자의 아픔이지만 그게 선하고 인간다운 마음이거든. 근데 그거가 수치스럽다고 다 버려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픔을 보는 게 두렵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피해줄까봐 두고 이런 약자의 아픈 마음 약자의 두려운 마음 약자의 수치스러운 마음을 싹다 버려요. 싹다 버리고 나다 강자 되겠다고 할때 그게 가해자 짐승의 수치예요. 무조건 이기겠다고 해요. 공부를 해서 내가 무조건 1등해. 꼴찌하는 애 아픔을 느끼면 안 돼. 응? 나보다 못하는 애 아픔은 절대 안 돼. 모질게 이겨. 남은 하나까지 다 빼서 나는 아홉 아홉 개 가졌는데 쟤 하나 가져. 그냥 빼서야 돼. 이래야 이겨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교육받아서. 근데 행복해지냐고. 행복해지지 않아. 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엄한 인간이 인간으로 안 살거든 마음을 절대 이해 안해주고 짐승처럼 다 뺏고 인간 승리하면서 살아 나는 강자라고 강자가 아니라 그건 가해자야 뺏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불행하고 저렇게 돈이 많은데 재벌 3세가 왜 마약을 빨다가 감옥에 들어가냐고 괴로우니까 빨지 저렇게 강대국인 미국이 왜 이렇게 돼갖고 좀비들이 걸어다녀 마약을 빨고 행복한데 마약을 빨어 생각을 해보세요 부지게 행복해서 마약 빨고 총기 를안사하고 자빠졌겠네. 잘 사는 강대국이 짐승으로 사니까. 응?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의 아픔 느껴주고 남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운 사랑도 좀 느껴주고 내가 좀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렵고 우리 엄마 두렵고 죽을까봐 뭐 이런 마음 느끼면서 살아야 인간으로 사는데 인간으로 못 사네. 가해자로 다 뺏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죽여. 그래서 유산 뺏고 자식 새끼 귀찮아. 어, 쟤들 똥만 싸고 밥만 쳐먹어서 내 재산 축내네 죽여버려. 그래서 아들 그냥 한강에 빠뜨리고 저도 자살 시도하고. 뭐 이런 인간이야 지금 다. 가해자, 짐승.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인간 마음을 못 써서 괴로운 걸 알아야 되는데 괴로움이 이러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더 모질게 해서 사기 쳐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 가해자 마음으로 살때 현대인이 그래서 불행한 거야. 다 짐승이야. 가해자, 짐승. 인간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인간 수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현실에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봐. 저게 인간 수준이 되나. 정치인의 마음은 부모 마음이야. 얼마나 아파. 정치인 되는 게 너무 두려울 것 같아. 나 같은 거. 왜냐면그 국민의 아픈 걸 보니 잠이 오냐. 가슴이 아파갖고. 날마다 울고 다녀야 되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못 버는 옛날에 선생님 월급은 짓꼬리만 했어 진짜.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아우 진짜 빈곤했어요. 다 그냥 선생똥은 개도 안 먹은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월급봉투가 맨날 얇게 가져와서 엄마한테 맨날 당해.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아빠 이제 그만 좀 해. 거과가쌀 팔아주고 연탄 놔주고 우리 집도 없잖아. 엄마가 지게 속상해서 저러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잠이 안 온대. 애가 막 인이 울고 엄마는 아프고 거기 냉골바닥에 있는 애를 그냥 두고 와서 자기가 잠이 안 와서 살수 굶어 죽지 않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빠가 가정 방문하는 날은 항상 거기 연탄 놔주고 쌀 놔주고 옛날에 가난한 집이 많았잖아요. 내가 교회 학교 가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우리 아빠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아기들 좀 많고 도와주 우리 아버지는 그게 또 행복해하니까 어. 그걸 되게 기도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게 가난해도 그렇게 남한테 돈 주고 그랬던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자손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 돈 벌어서 다 탕진한 게 유교사병 끝나고 나서 다 미쳐갖고 그리고 돈 없어서 거지들 다 내려다가 돈 주고 정신병 못 쳐주고 보낸 그 유전인자가 내려온 거야. 그 마음이. 그걸 한 거예요. 응? 그나마 그 인간 마음을 쓰고 살아서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행복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 살면서 더 뺏겠다고 돈 봉투 먹고 뇌물 받고 국민들 등 쳐갖고 사업 기업인이랑 비 같이 비리 저지르고 골프 치고 좋은 차 타고 그런 세상 됐어. 그래서 국민들이 맨날 수치 주고 저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내가 맨날 버럭버럭 욕하는 게 그거죠. 그걸 보면 존경스러워. 아마 갈등할 거야. 청소년들이 저렇게 짐승처럼 사는 게 훌륭한 건가? 저게 맞다는데. 어떤 게 훌륭하게 사는 삶인지를 도대체 안 가르쳐주는 거야. 학교에서 거지 같은 교육 제도가. 어 맨날 1등하라고 하고 맨날 저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남 위에 올라서서 남 무시하라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 갑질을 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제대로 못 배워서 인생을. 그게 짐승의 현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간 마음 즉 약자 마음을 늘 느끼면서 늘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이 마음을 견제해서 사는 사람이 인간이죠. 근데 이 인간 마음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느껴. 근데 왜 높으신 자리만 들어가면 짐승이 되는가 몰라. 어? 강자가 됐다고 느끼면 이 약자 마음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 싹다 버리고 가해자가 돼버리네. 그 높으신 양반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총심을 잃지. 항상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는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약자를 위해서 하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버림마다 아픈 아픔, 그 아픔을 같이 인정해주겠다 올라가서 강자 딱 되면 훅 버려. 그래, 가해자 한다, 강자 한다고 하면서 가해자를 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마음을 안 버려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높이 올라가도.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또 버려. 왜? 너무 수치스러워. 진짜 약자될까봐. 더 약자될까봐. 계속 느껴져야 돼. 이때 인간이거든. 그러면 이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이 마음은 뭐냐. 풀어서 얘기하면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 너무 아파서 이걸 못하고 인정 못하고 확 버린 거야. 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막 올라온다는 게 버림받은 아픔, 마음을 보는 두려운 마음이야. 이두 개를 동시에 느껴야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버림받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버림받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돼. 이때 알게 돼요. 버림받은 마음 자체가 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내 마음이 그냥 올라온 거고 하고 이 마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때 이 버림받은 마음을 보고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게 돼.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계속 느껴서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두려움. 이 아픔과 두려움이 쭉 내려가면 그냥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 이때 전혀 아프지도 수치스럽지도 버림받은 내가 두렵지도 않을 때 버림받은 마음이 완전히 인정받으면 0이 돼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는 영의 존재가 아니야 그냥 아픈 마음이지 근데 이게 인정받으면 영이 되는데 영이 될때 어떻게 되냐 완전성을 가져 버림받은 마음과 짝으로 있는 구원받은 마음이 같이 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딱 완전한 그래서 영이 되는 거야 응. 음, 딱 영이 돼 버림받은 마음과 구원받은 마음을 동시에 인정하게 돼이 영이 된 마음은 어떠냐면 힘이 생겨요 원하는 대로 돼 내가 이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면 구원받게 돼. 남의 버림받은 아픔을 내가 대신 느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 근데 가장 올바른 방법은 남의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느껴서 나를 구원하고 상대에게도 가르켜주는 거야. 너의 그 버림받은 마음을 아프다고 버리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 약자를 계속 인정해라. 그런 버림받은 마음이 인정이 되면서 구원받은 마음이 같이 와서 너는 구원받아. 즉 버림받은 현실 현실을 만드는 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에서도 구원을 받고 현실도 사라진다. 버림받은 현실도.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헤라 t v 에서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이런 아픈 마음을 나한테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할때그 아픔을 인정해서 현실 상황을 바꿔준 적이 몇번 있잖아요. 초창기에 도가 덜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내가 그 아기 대신에 인생은 사라질 수가 없어. 맨날 징징거려. 나한테 들어와서. 한 번은 아픈 엄마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내 죽지 않게 해줬거든? 그랬더니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대판 싸웠대. 왜? 남동생이 왜 엄마를 응? 저기 아픈 엄마를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나가 다 책임지라고. 나는 돈 없어서 책임 못 지겠다. 고 남동생은 택배 일하고 자기도 돈이 없는데 엄마를 살려놓았는데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자기의 깜냥에 맞게 살게 해야지. 내가 그걸 언제까지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해? 그거를 책임지고 힘들어도 책임질 수 있는 깜냥이 된줄 알았어. 그랬더니 힘들어서 책임은 지기 싫고 살려놔. 그리고 네가 책임져.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애기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가 만든 현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안 해줘. 아픔을 나한테 얘기할 때 그래 알았어 하고 느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 이야기가 감당할 만하고 기 마음공부를 기피한 수행자는 어 가끔씩은 되는데 거의 잘안 해줘요 좋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이 마음을 인정해서 자기 스스로 영을 만들어서 마음의 영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 받고 그래야 다음에 또 아픔이 왔을 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그걸 인정해서 그 마음을 영으로 만들어서 그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힘 마음을 부리는 힘을 쓰면서 사니까 그걸 가르쳐주는데 주력을 하지요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이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을 계속 느껴 이걸 근데 순식간에 버려 너무 괴로워서 계속 느낌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은 아픔을 인정하게 돼. 그러면 아픔과 두려움이 딱 내려가면서 미움받은 마음이 음, 딱 그냥 인정돼.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아. 아, 미움받았구나. 그러면 0이 돼. 나한테 인정. 0이 될때 미움과 사랑은 하나죠? 미움과 사랑이 딱 와. 그래서 미움받은 현실이 사라지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변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열등이의 아픔 응 음. 이걸 인정 못해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열등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계속 느껴서 열등이 마음을 인정하게 돼. 열등이를 봐도 열등한 나를 봐도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 그러면 이 열등이 마음이 0이 돼. 어떻게? 우월이 마음과. 딱아 내가 우울, 우월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되면서 열등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어, 열등이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데 괴로움이 사라지고 현실도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고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게 영의 사람이야. 물질적인 육에 속한 인간이 아닌 영을 다스리는. 그 영의 사람이 계속 그때 영의 사람이 돼서 보림을 계속하면 마지막에 자아가 사라지면서 마음만 있는 상태. 그 마음도 사라진 상태. 완전한 상태.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완전한 확철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짐승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인간이 지금 되고 있어 그래서 인간이 됐다가 짐승이 갔다 그래 아픈 마음 올라오면 다 버리고 가해자 짐승을 했다가 또 인간이 될 때는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열등이 막 느껴 그러다가 순식간에 버렸다가 이걸 왔다갔다 하지 이거를 계속 버리지 않아야 돼 이걸 버리지 않고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 계속 느끼면 영으로 자꾸 마음을 영으로 만들어요. 영이 된 마음은 내 소원을 들어줘.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내가 그렇게 그리잖아. 내 그림에서. 영체, 그게 여러분의 영이야. 마음을 인정했을 때 영이 돼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야. 이미 소원을 알고 있거든. 마음은 영은 여러분의 마음. 이게 음.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인간인 거야.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마음의 신통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타인에게 마음의 신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음 그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힐세를 통해서 뭐를 해주냐면 여러분이 막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괴로우니까. 너무 아파 그 마음이. 올라오면 막 몸이 찢어지게 아프고 막 마음도 막 이런 고통이 있나 이래. 그러니까 그걸 하도 버려서 여기 1차 크라 있는 요 부분이랑 여기, 여기 위장 부분이랑 등짝이나 허리나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힐세를 통해서 그 빙이 여러분이 못 들어가. 그걸 느끼고 싶은데 안 되는 걸막 지금 빼주고 있는 거야. 그걸 빼줄수록 어때? 여러분이 인간 차원에 오래 머무르게 돼. 인간 차원에 오래 머물러서 그 두려운 약자의 수치와 아픔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을 영적인 인간이 되죠. 부리고 다스리고 영적인 인간으로 마음을 많이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서서히 변해요. 여러분의 현실이 안정이 되고 변하고 남을 도와줄 힘도 생겨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도와주면 안 될지도 알게 돼 짐승 같은 인간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왜? 도와주면 물에 빠진 놈 구해주면 어때요? 보따리 내라고 많이 당했어 내가. 안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면 안 돼. 인간이 인 되고 봐야 인간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씩 도와주면 어그 사람은 오히려 영적인 인간으로 가는데 발판이 되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데 이 가해자의 짐승의 수치는 달라고만 하는 애고야. 그리고 해주고 나면 그 다음 걸또 네가 도와줘야 돼. 그 다음 거또 도와줘야 돼. 자기 인생을안 살려고 떼쓰는 애기거든. 완전히. 그냥 뺏기만 하는 가해자거든. 그래서 그것도 알게 돼. 사람을 가르칠 줄 알아. 그렇게 가해자 짐승은 도와준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애고를 뺏는 애고를 음, 죽이고 그걸 아프게 해서 수치줘서 딱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수,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런 약자 마음을 제대로 못 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 도와줘서 영적인 인간으로 이끌어주고 가는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가해자 짐승의 수치로 사는 사람은 마음을 몰라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 그러다가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을 알아 아픔을 알고 측은지심이 있고 두려움도 알고 수치도 알아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할때 부끄럽다는 걸 알고 두려울 때 두려워할 줄 알아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자기가 도둑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당당하게 임하겠대 어, 경찰 조사해 뭐 이딴 소리하고 그리고 두려울 줄알 줄을 몰라. 국민이 권력을 맡겼어. 주권자가 국민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줄을 몰라. 국민을. 그래서 자기 권줄 알고 원래 권력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죠. 인간이 아닌 수준이죠. 어. 그래서 렇죠어그 마음이 없어. 인간 수준은 어때요? 마음이 있어. 지금 지심도 있고 내가 수치스러운 것도 알고 남의 아픔도 알아. 인격이 있는 인간이야. 그렇지? 영의 인간은 에너지체의 인간이야. 마음으로 살지 않아. 어, 에너지 차원에서 살아. 그래서 옳고 그름 자체 분별심이 없어. 인간 차원에서는 옳고 그름 분별심이 그래도 남아있지. 그래서 측은지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안 도와줘야 될 짐승을 도와줘서 처맞기도 해 근데 영적인 인간은 도와주지 않아. 어, 이렇게 처맞아야 될 인간은 처맞는 게 술린 거야. 내비도. 도와줄 인간만 도와주게 돼.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줄도 알고 어, 옳고 그름에 따르지 않아. 에너지에 따르고 대의에 따르고 근원의 신성에 따라서 살지요. 음, 다른 거예요. 내면의 신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 옳고 그름 분별심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전역 가는 길이 달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지. 영적인 인간이 가는 길을 범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위대한 위시에서 내가 이리쳤다 저리쳤다고 버럭버럭하고 막 이럴 때잘 이해를 못하니까 지난번에 그랬다 왜 이번에 그래요 막 이러고 지난번에 이렇게 한건 요거 올려주려고 한 거야. 요번에 음. <웃음> 이렇게 한건또 다른 스텝이야 점점 끌고 들어가는데 어, 뭐,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적어도 인간 수준으로 깨어날 때까지는 그걸 할 것이고 누구나 다 깨닫지는 못하겠죠 영적인 인간이 되지는 못해 하지만 우리 국민에 내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영적인 인간이 될 소질이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 문명 같은 경우는 1%도 힘든데 우리나라 국민은 영적인 인간이 될, 마음을 아는 민족이라 확률이 훨씬 높죠. 그쵸? 우리 국민의 한 10%만 깨어나서 영적인 인간이 돼도 나라는 완전히 변해요. 응, 나라는 완전히 변하고 어, 나라가 구원받고 전세계도 변하게 되죠. 그걸 목표로 지금 위대한 이슈도 하고 그럼 채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채마을 가족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인 인간이 될 때까지 응.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인간 수준으로 살아야 영적인 인간인 거야 약자만 버려서는 절대로 인간 수준 살살 살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인간될 수가 없는 거야 짐승인 거야 짐승 마음을 안 느낄 때그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을 보물이라고 여겨야 돼이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을 여의주 근데 여러분 그 보물을 이제까지 학습됐어 짐승이 나쁜 거야 이겨먹는 마음 정신승리하면서 나 우월하다는 마음 나 대단하다고 잘난 척하는 마음. 마음. 이런 마음에 중독돼 있어. 가해자 마음, 짐승 마음에. 그걸 분리하시고 약자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두려운 약자 마음. 그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을 보물덩어리로 알고 놓치지 않고 계속 인식하고 그게 인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호두 녹음에 올렸고 그 다음에 영체 그림 영체 갤러리도 만들었고 그렇죠? 어 그리고 영체 그림 여러분 집에 걸어놓고 소장해서 구추도 많이 만들었어 그림을 소장 못하는 아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재료를 줬잖아 그리고 또그 아픔 인식하라고 동영상 강의 많이 올리고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또 마음보게 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보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